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훔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잘 훔치는 걸까요? 혹시 선수들이 가진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런 선수들은 요 외적인 부분에서 이미 상대방에게 약간은 호감을 얻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도 분명 선수들은 나름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거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걸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스킬이 생각보다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선수들이 어떤 노력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중에서도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공통점 두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잘해주면서 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잘해준다는 거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혹은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간은 여우짓을 하는 그런 잘해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내 상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잘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잘해줌을 말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특정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잘해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잘해주는 행동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모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행동이나 생각까지 나이스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선수에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나를 특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에게 특정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나한테 작업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를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는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별 차이가 없이 행동한 것 뿐인데 나 혼자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는 착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요그 사람이 나에게만 잘해주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든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자꾸 증폭시키거든요. 타인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저 사람은 성격이 정말 나이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에게 잘해줄 때는요 나에게만 그런 걸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만 몰아져 간다고요 그가 나에게 시킨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알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런 확신이 굳어지면요 내가 그 선수를 향해서 자꾸 욕심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요 나에게만 특정지어서 행동을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나에게 특별한 행동을 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전혀 서운한 기색을 못 느끼죠. 내 스스로는 요그 사람이 자꾸 멋있게 느껴지니까요. 내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가 계속해서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서 상대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은 그냥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뿐인데 그 모두에게 베푸는 친절 속에 나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타이밍에 나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착각은요, 처음엔 나에게도 친절하구나로 시작한 건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친절하다라고 몰아간다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면 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그 선수의 마음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더 알고 싶어지니까 나는 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뭔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내가 선수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건데 그 순간부터 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선수가 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요 자기는 단순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함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동일한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행동을 해오거든요. 그때 선수는 요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죠.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친절함과 조금은 다르게 나라는 사람에게 조금씩 친절함의 비중을 높여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분명히 아주 미묘하게 나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도 요 자기가 아주 미묘한 차이를 두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선수가 나에게 조금 더 마음이 있을 거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약간 늘어난 그 신호가 요 엄청나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인으로 느껴질 거고요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나에게 베푸는 친절을 비교 평가 하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마음속에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교평가를 하면 할수록 선수가 나한테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확신 쪽으로 더 기울게 되겠죠. 그럼에도 이 선수가 요 나에게 너를 다른 사람과는 정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만큼은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해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돼도요 나는 계속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는요 자기 입으로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친절함을 조금 더 베푼 것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나는 너한테 그냥 친절을 베푼 것 뿐인데 다른 사람과 너를 큰 차이를 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발뺌의 여지를 만들어 놨죠. 혹 내가 네가 분명히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아 그랬구나 나는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닌데 그렇다면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선수는 먼저 나한테 이런 의사를 밝힐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 혼자 내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어 놓고서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수는 자기가 나한테 베풀어오던 친절을 멈추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이미 선수가 느낄 때는요 내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내 상대방이 나한테 더 애가 타는지를 알고 있어요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요 아이나 다를까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대시를 하거든요 오랫동안 고민해 보고 또 선수가 다가오길 기다려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참다 참다 못해서 이 사람과 사귀게 되든 그만하든 안되겠어서 이제는 뭔가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오죠 그렇게 선수는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자기에게 표현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정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좋으면 사귀면 되고요 싫으면 거부하면 될 거예요 역시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요이 선수는 절대 나이스함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또 연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요그 당시에는 내가 밀어냈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생겼을 때 다시 다가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밀려났어도 요 나는 그 사람을 포기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 여기까지만 봐도 요 선수들은 일단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있는 그대로 잘 활용하는 것 뿐이죠 내가 외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여기에 나이쌈을 좀더 더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자기의 무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또 계속 그런 모습을 유지하다 보면 눈과 나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어지는 사람이 먼저 다가올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사용했던 방법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작업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수는요. 자기의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하든지 혹은 자기가 먼저 다가서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선수들은 요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든 늘 나이스하게만 대해주는 게 그들의 방식이고요. 단순히 자신은 상대방에게 늘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주죠. 그리고 그걸 계속 대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헷갈려지니까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밀어내지도 못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헷갈려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과 반대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요. 이성에 관심이 있는 남녀 여러 명이 모인 만남을 가정해 볼게요. 그런 모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어떤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무관심하게 상대를 대하거나 그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막대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관심이 가는 이성에게는 오히려 눈길조차 안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시크한 듯 오히려 조금은 싫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풍기죠 그런 행동을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오는 자기는 관심이 없는 어떤 여성에게는요 아주 친절하고 배려있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은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은 요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을 잘 쓰는데요 선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그 사람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이 뭘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띄는 방법이 뭔지를 안다고요. 선수인 내가 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럼 그 사람도 요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수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이성은 요 분명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선수는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자신은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심한 듯 혹은 약간은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풍기게 되면 그 상대가 선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다 가져오는데 저 선수만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를 약간은 싫어하는 듯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도 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 선수가 무슨 마음에서 저러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요 선수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상대가 요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증이 나고요. 선수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계속 대시를 해오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안 가겠죠 그리고 유독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 같고 관심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자꾸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겠죠 선수들이 이런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유는요 자기도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느낄 때 유독 자기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경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가고 있는 그 이성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시크하고 무관심한 표현들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게 통할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물론 안 통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친다는 건데요 이 선수의 자신감의 근원은요 꼭 지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라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선수 자신이 관심이 가는 이성에게는 시크하게 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관심 없는 이성에게 혹은 자기에게 관심을 마구 표현해오는 이성에게 오히려 되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은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장을 관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나를 봤을 때 나란 사람이 꽤 친절하고 나이스하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지 그 어필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의 마음을 끌게 된그 이성의 마음 속에는 요이 사람이 분명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만 자꾸 이러고 있는 게더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만약에 선수가 요 거기 모인 모든 이성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오히려 전혀 관심이 안갈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자꾸 나한테만 일부러 시크한 척 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끼리는 또 금방 쉽게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요 나한테 시크한 척 하고 있고 나를 오히려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지금 일부러 나에게만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인기가 많고 자존감이 높은 그 이성은요. 선수 너도 어쩌면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선수와 선수의 마음에 끈 이성이 둘이 모임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해졌고요. 또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라 무언의 확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수가 먼저 말을 걸든, 선수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이 먼저 말을 걸든 저기 우리 맥주 한잔 하고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둘중 어느 누구라도 요 서로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에 쉽게 나할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궁금증 해소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임 이후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낼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임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무 성과를 못 얻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선수는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것같지는 않은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은 정확히 얻은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선수는요. 아무런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이성에게 자기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걸 잘 참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죠. 좋아한다고 다가서면요, 더 밀어내고 싶고요. 자꾸 나를 밀어내면요, 자꾸 또 다가서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요, 그걸 좀더 세분화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잘 이용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나이스하게 대하고요. 다가오는 사람을 굳이 밀어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엔늘 이성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선수는 상대가 세다고 느끼면 요 같이 세게 나가요.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친절함으로 대해주죠. 강한 상대는 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 요 궁금증이 생기고요. 약한 상대는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모조리 꺼내서 보여주고 매달리기보다는요, 다른 사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서 가끔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선수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서 내 가치를 좀더 높게 평가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